부치성형학회장 고익수입니다 제가 다크서클을 판다크서클 교정실이라고 하는 눈 안쪽 결막을 통해 지방을 제거하고 그리고 겉에 엉덩이 지방을 뽑아서 지방이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필러를 맞고 있는데 뭐한 3개월 전에 맞고 근데 너무 경과가 실망스러워서 나는 바로 하고 싶어요 바로 할수 없습니다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다크스 서클 교정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방이식이거든요 지방이식이 들어가서 예측 가능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측 가능하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가 많이 조금이라도 더 살면 거기가 불룩할 거고요 덜 살면 꺼질 겁니다 거의 직선 정도 파임이 없이 직선 정도로 될 정도로 딱 맞게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식한 지방을 주사로 쏘는 곳 그곳에 주변이 자기 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필러가 이런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식된 지방은 혈액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생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필러가 뚱한이 있어요 바닥에 영양분을 받을 곳이 없고, 그냥 필러예요. 그럼 걔는 생착이 안 되겠죠. 주변 조직의 조직들이 전부 다 건전한 조직들이어야만 얘가 영양분을 사, 받아서 지방이식이 정상적으로 생착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녹이는 주사를, 필러를 녹이면 아무리 이 필러 녹이는 주사가 붓기를 줄이는 주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사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약간 부을 수가 있어서 보통은 3일 정도 지나면 붓기는 거의 없는게 맞지만 수술이라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너무 급한 사람은 3일에 하지만 보통은 일주일 후에 시간을 다시 잡아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급하셔도 필러가 들어있는 곳에 판다크스컬 교정술을 하고 싶으시면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판다크스코스 이외에 필러가 있는 곳에 자가 지방이식을 한다 그럴 때는 그것을 녹이고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지방이식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